얌, 얌, in the c a 뭐, 이런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c a 은 이제, 그, 뭐, 세이통이고, 이제, 얌, 얌은 이제, 그, 에이지안 그, 가져온 음식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런 거는 그냥, 어, 세이통이 버리서안 되겠어.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에 엥, 남 씨가.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그, 가해자가 더 이제, 욕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Your d u m b a s mother, uh, F words, ch words,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 F 다음에 U 집어넣으시면 되고, C, h 다음에 I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예요? 이게 have a bad 는 굉장히 일진이사납고 오늘 이게 좀 힘든데, 일진이사나웠다고요 아니, 일진이 사나움은 이래도 돼요? 충격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 말투로 치면 뭐 그런 거예요. Hello everyone, 박상현입니다 음, 우리에게 이제 가수로 때로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내한한 그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리포터로서 친숙한 에릭 남씨 아시죠? 어, 이분이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난타에서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타임즈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글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 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저작권 문제로 공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전체 지문을 다 꼼꼼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 이 타임즈의 그 원문은 어, 제가 이 영상 소개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 좀 차근차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목이 If you're surprised by the anti-Asian violence in Atlanta, you haven't been listening. It's time to hear our voices. 자, 이런 약간 다소 긴 제목입니다. 어, 그, anti, 또는 이제 좀 anti, 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uh, anti-asian, 또는 anti-asian 하면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이제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어, 그러한 어떤 이제 폭력 사건 in Atlanta.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총격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않았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You haven't been listening. 그동안 이제 들어갈 것이 있는데 이걸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규격이 오히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It's time to hear our voices. 이제 우리의 소리를 들어줄 때가 되었다 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자, 이 제목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기사를 또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또 발견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어, 그냥 간단한 요 정도의 이제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고한 글의 첫머리에서 이제 해당 사건과 그 직후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그 한인과 또 그래서는 이제 AAPI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API로 말하고 있는 그 미국 내그 아시아나 그 이제 그 태평양 제도 출신의 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먼저 간결하게 서술을 했어요. 고문장만 그좀 잠깐 보자면, On March 16th, a domestic terrorist tragically killed eight people. six of them Asian women. 그대로 이제 그 사건을 그대로 설명한 거죠. 우리 domestic 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집안의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이 나라로 보면은 국내의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해외에 어떤 일어난 그런 테러 사건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난 미국 내, 미국인 이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의 이제, 타임즈는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 언론지니까, 미국 내 어떤 테러리스트라라는 말을 이제 domestic terroris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너무 비극적이게도 여덟 분이 희생됐습니다. 그 중에 또 여섯 분이 이제 그 Asian woman, 그아시아계 여성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제 그 이후의 일들, 일련의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While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still debate whether to designate the murders as hate crimes, millions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API, including myself, are left feeling abandoned and overwhelmed with memories of our past. the realities of our present and fears for our collective future in a country we live we love. 음 굉장히 다소 길지만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핵심이 나와 있어요. The prosecutors는 이제 우리 이제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 검사 그러니까 이제 연루가 되죠. 여러분 믿음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검사, 로인 포스멘트는 어 법을 집행하는 당국, 뭐 치안국.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검사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경찰, 이제 이런 이제 쪽쪽에서 스 t i l l d e 여전히 지금 이걸 d e b a t 는 특히 찬반 양론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이제 토론을 얘기해요. 이제 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ether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지안 할지, 입니다 여러분. 들 How to, 하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what to, 동사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where to, 하면 어디로, 뭐 할지, 이런 식으로. So, whether to, 뭐 네, 이 일지 안 할지, 라는 거요. 예 Designate, 는 e designate, d e s designate, e s i g d e 이제 지명 s t e e s i g d e s t e s i g d e s s 이제 이거를 지정하느냐? As hate crimes 나오잖아요. 네, 이런 이제 hate crimes도 요즘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증오범죄죠? 3월 16일에 안타까운 이 총격 사건을 증오범죄로 지정할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검사와 경찰이 막어 이제 찬반 양론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죠. 수백만 명의 Asian Americans, 미국에 있는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과 거기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태평양 제도의 그섬 출신 분들이 계시잖아. 요 이분들 다 묶어서 이제 AAPI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글자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자 이분들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에릭나나 자신을 포함하여, including myself.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 이런 사건과 이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느낌인 채 약간 남겨졌다 버려졌다라는 느낌으로, uh, left "Feeling abandoned and overwhelmed"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leave"가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면 내가 떠나면 떠난 사람, 그 자리에는 뭐가 내가 떠난 사람이 남긴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leave"가 또 뭐를 남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숭태로 쓰이면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겨졌느냐? 그 뒤에 어떤 이제 상태가 옵니다. "Feeling abandoned" 네, "abandoned" 네, "abandoned" 진짜 버리는 거잖아요. 네, 저버려진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채. 져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o v e r w h e l m d 압도되는 거죠. 무엇에 대해? With memories of our past, 우리 어떤 그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재, our present에 대한 realities, 현실. 자 이게 지금 이제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이그 미국은 이제 많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자,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수많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현실.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이런 현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미 나서도 얼마나 많은 차별과 이런 걸 겪었겠어요. 그런 어떤 그 증오가 반영된 이런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Memories of our past, the realities of our present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fears, 공포. 뭐에 대한 공포일까요? For our collective future. collective는 이제 모아진 거잖아요. 집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집단, 우리 공통의. 우리 집단이 공통으로 갖는 퓨처니까 우리 공동의 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 공동의 미래. 근데 그게 어디냐? In a country w i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국가에서, 어 어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맡게 될그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공동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 그냥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저쪽 정말 범죄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게 이게 지금 헤이크라미니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정말 이 피해자 그룹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이제 첫 패러그래프를 좀 음, 전체를 다 읽고 좀 꼼꼼히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에릭남씨 아시지만 교포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읽으면서 에릭남씨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바로 이 조지아의 그 애틀란타 출신이셨더라고요 quite literally hit home for me 자, 재밌는 좀 표현입니다. 이 뉴스가 상당히 literally. 자, l i t 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literally, l i 는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표현 정말, 표현이 있는 그대로 정말 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hit home for me니까 나에게 딱 그대로 hit home, 집을 때렸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같은 얘기로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완전히 나에게, 이건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를. 이렇게 dash 를 사용해서 추가 설명을 더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I was born 내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and raised in Atlanta born and raised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어 그리고 and some of the murders took place near my old stomping grounds 그리고 이제 그 사진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들의 이제 뭐 일부는 그그충격 그러니까 사건이 한 곳이 아니라 두곳 이상에서 일어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took place,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어, near my old stomping ground, stomping 이제 이제 발을 황탕탕 탕 치는 거거든요. 어, s t a m p i n g ground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을 발을 디디고 땅땅땅땅땅 다니던 그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발을 디디는 거 뭐야 내가 발을 디디는 건 우리가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뭐좀좀더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뭐 나와바리 요즘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온 표현이더라고요 네, 나와바리 하고도 좀슷할수 있겠죠 예내주 네, 오래된 그 활동무대 근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느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렐남 씨에게는 굉장히 다가오는 얘기고, 사실 또 이제 에렐남 씨는 더더군다나 본인의 이제 그 고향이지만, 우리도 어때요? 이게 그냥 아, 미국에서 또 총격사건 일어났구나 하는 거하고, 거기서 또 희생자분들이 해필리면또 한국인들이다라는 게 이제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또 마지막 부분에 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s if the stories were about people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not about your neighbors in America.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제, as if. SF는 마치 모모인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읽으면 자기가 이제 여행남 씨도 이제 이런 거 보고 충격과 공포, 예, 분노에 쌓였고 특히나 이런 AAPI 어쨌든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Asian American 정도, 이제 미국 내 하, 어, 아시아인들, 더 좁게는 이제 한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사실 이제 Over the last 12 months, 그러니까 한 지난 1년간이죠 12개월이니까 굉장히 이제 늘고 있는 그 와중인데 계속 그렇게 도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호소들이 있어 오는 와중에 오히려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리니까 도움을 주거나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felt ignored 라고 얘기했잖아요 ignored 된 느낌이 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느낌이냐 m y s e l f the stories were about people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지구 반대편 the other side니까 한쪽이 있으면 또하라쪽 이게 이제 the other 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이 마치 저 멀리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하고 좀 멀린 사람들 얘기하고 똑같은 사건이라 좀다가온는게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이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막 경고를 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해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는 진짜 어. 우리가 하우는 이런 얘기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미국에 서는한 이웃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멀 머리 반대편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얘기처럼 예 네, 취급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felt ignored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어지는 계속 그래서도 이제 아링남 씨가 그 AAPI로서의 그 미국의 삶, 위치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이번 사건과 이 글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인종차별 그 측면에서의 그 어떤 AAPI로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 이제 AAPI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일단 잠깐, 일단은 좀 그냥 아시안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읽, 읽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런 얘기들. a AAP, a p i 서의 삶이라는 게, AAPI의 그 experience에서, 그 살면서 이제 겪는 경험이라는 게, is one fraught with anxiety, trauma, and identity cri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뭐 불안이라든가 t r a u m a 라든가 identity crisis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 이런 걸로 자, fraught with는 뭐뭐로 꽉찬 이런 느낌인데 이제 주로 나쁜 걸로 꽉찬거할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로 꽉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이 단락의 그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짧게 요약한 말이 나와요. 짧게짧게돼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이제 못 하니까 어, 핵심 있는 부분만 좀 얘기하자면 as aapis we have been excluded, i n t e r n e d vilified, Emasculated, fetishized, um, fetishized, and Murdered AAPI로서 우리는 그동안 이래 왔다 래서 We have been 이렇게 얘기합니다 Excluded Excluded가 이제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어 왔고 예 이게 저, 저, 너는, 그러니까 차별의 여 차별의 여러 양상 또는 차별을 받으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단어들 을 사용해서 동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보자는 겁니다. 일단 이제 차별하면은 너는 빠져 이렇게 배제 되잖아요. 예, excluded. 남의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interned. 인턴. 인턴? 인턴 여러분이 알고는 그 인턴? 예그 인턴 맞아요. 그런데 그 인턴이 어, 동사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억류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뭐정치범 포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억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류되어 류돼그럼람들 어때요? 그 그러니까 제한되잖아요. 억류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턴 회사에 들어간 인턴만 해도 인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모든 것이 좀 제약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류되어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억류되어 왔고 우리는. 네, 배제되어 왔고 억류되어 왔고 또 vilified, vilified 어, 좀 어제 좀등 나선 단어가 나왔죠. vilified는 비난하거나 이제 비방하다 이런 말인 이제, 이제 포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방당하고 또그 다음 또 단어가 있습니다. emasculated, emasculated 이 단어는요. 어, 이제, 무력화, 약화시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 단어에 잘 보시면, masculate 하면서 요거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남성적인이라고 할 때, 여성적인은 우리가 feminine 이란 단어가 있고, 남성적인 이란 말로, Mascu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단어 앞에 이렇게 앞에 이가 붙으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에 붙는 단어 접두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이제 prefix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접두사가 붙는데 이가 붙으면 이게 이제 out 바깥 이런 뜻, 밖으로 빼내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masculated는 뭐냐면, 에 예, 그러니까 남성성을 빼내는 거잖아요.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m a s c u l a t i n 무력화하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옛날에 어떤 영화, 저 영화 전 생각이 안 나는데, 거세하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남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AAPI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제받고, 억류당하고, 또 이제 무력화당하고, 그 어떤 이제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empowered, 이래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무력해는 거죠. 여러분 차별받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배제가 되면 어때요? 굉장히 무력해지잖아요. 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단어도 좀 어, 있습니다. 저그요 부분만 밑줄 그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Fetish. 뭐에그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물건에 그 이상하게 그그 그 약간 약간 성적으로 좀 집착하고 이러는 거 이제 Fetish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더 확장해서 보면 일종의 대상화하다라는 말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예, 바로 대상화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D form 이니까, 이제 pass form으로 이야하겠죠 대상화되는 거죠. 어떤 이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가 아닌 어떤 그런 뭐 이상, 뭐 그냥 어떤 그 대상, 어떤 인간으로 보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만 이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쭉 대우에다가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게, and murdered. 그래서 마침내는 결국은, 네, 살해당했다. 굉장히, 어, 이 단어 선택이라든가 문장 그이라든가 굉장히 잘 쓰셨어요. 내용적으로도 좀 훌륭하지만, 이게 어떤, 그게 그 어떤 글 솜씨로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가 주장을 할 때에는 이제 그 근거가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근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매력적인 게 바로 이글쓴 사람 자신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이제 경험담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단 흥미롭고 무엇보다도 독창적이에요 여러번만들수 들 있는 근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반박, 정면 반박하기도 어렵거든요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그 글을 쓰신 이제 에릭남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이제 그런 어떤 차별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for some time, I thought that this uncomfortable position we are in was our own doing.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굉장히 불편한 포지션이잖아요. 이런 AAPI로서의 포지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런, 이런 그런 포지션이 our own doing이라고 생각했다 한때는 이런 얘기예요. 자, our own doing. own doing 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스스로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이제 이게 자업자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it's your own doing. 이러면 이건 너의 자업자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It wasn't their faul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누구 한 사람의 개개인의 잘못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인 자기의 본인의 이제 그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거 좀 먹어보자 이래놓고 나서 어막 얼굴을 막 찡그리고 어어어 뭐뭐 이상해하면서 어어어어 거기서 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 앞에서 애들 다막 웃고 그 당한 사람 굉장히 기분안 좋겠지만 저들은 이제 웃자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제로 한 마리 뭐 이안기안 앤드 캐안캐안 뭐 이런 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캐안캐안은 이제 그뭐 쐐기통이고 야니야는 이제 그, 뭐그 에이지현 그 가져온 음식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 세기통이 버려져서 안 되겠어 뭐 이랬다 라는 거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네그얘기예요그 다음에 또얘기예요그 다음에도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에서 이제 그 i t 런 u n i n c 이건 이제 때리고 달리는 거니까 좀 뺑소니 사고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에릭남 씨가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그 가해자가 더 이제 욕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막 모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욕한 말이어서 your e dumb a s mother uh, f words s h word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f 다음에 u 집어넣으시면 되고 c-h 다음에 이제 i 집어넣으시면 돼요 심지어 중국인도 아닌데 그런 어떤 중국인 비하의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결국은 뭐냐면 다 싸잡아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 이런 구별도 없고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경, 경시하는 그런 말을 해버리고, 이런 거. 자, in the wrong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이 있는 이런 의미의요 어떤 사고나. 뭐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잘못된 어, 좌실 있는 쪽이 면는 이제 be and the wrong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wrong을 여러분 이형용사로만 이제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the wrong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또 묻는 경우 있어서 이 예, 표현 잠깐 또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에릭 남씨도 이제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에 어, AAPI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거를 작업자들로 여기거나 그저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뭐 이랬던 어떤 그런 시절의 얘기들을 본인의 일화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Can you imagine wanting to apologize to your abuser? 아니, 지금 밥서서 얘기한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오히려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고 그런 욕을 듣고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해자에게 이 학대하는 사람에게, abuser에게 apologize 하기를 원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그 말투로 치면 그런 거예요. Yeah, this is how confusing and convoluted growing up AAPI can be. Yeah, AAPI가 어, 성장하는 게 이렇게 헷갈리고 yeah, confusing하고 convoluted, 나선처럼 꼬이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하지만 AAPI의 일원인 나로서 는 이런 경험을 이제 두 개나 얘기해줌으로써 이게 굉장히 흔하다, 정말 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다시 이제 본론의 주제 핵심이 되는 그 이건 애틀란타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 그냥 희생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참 이거를 잘 썼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여덟 분의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실제로 이 사건의 장소가 이 충격 사건 벌어진 곳이 이제 마사지숍이고 이 희생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아시아 여성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의 안타까운 비극 정말 총격으로 안타까운데 목숨이 여덟이나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로만 보지 않고, 이제 마사지샵, 그리고 에이전 여성, 이제 여기서 오는 이제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꼬고 희화하는 시각과 반응들이 살실 다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이 사건의 그 담당 경찰이 또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죠? 그날에 그가, 뭐, he was h a v i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예요? 이게 have a 는 굉장히 일진이 사납고 오늘 되게 좀 힘든데, 일진이 사나웠다고요? 아니 일진이 사나움은 이래도 돼요? 총격을 해도 돼요? 어떤 직업이나 성별이 또는 연령이 총격 사례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 가해범의 그 일진 사나움,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는 도구로 어, 사람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영어에서 이제 뭐 Dehumanize라고 한다든가, human, humanize잖아요. 그러니까 Dehumanize, 인간 이하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대상화하고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동등한 어떤 동일한 어떤 인격체 이런 걸로 보지않고 내리는 거죠. 대상. 물건처럼.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더 대상화라는 말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하나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objec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오죠. objectify. 이게 이제 대상화죠. 물, 물건화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인과 동등한 인격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인간이고 누구는 아닌 거죠. 어떤 직업이나 성별이나 이런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 여덟 명의 희생자도 뭉뚱그려서 얘기 안 하고, 한명한 한 명이 인간이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격체라는 거를 주장하는 문장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호명했어요. 저는 굉장히 예름남 씨가 이 부분에서 정말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분한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그 안타까운 하나는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분노를 마지막 말에서 얘기를 합니다. Why are women of our community that a l l l for and victims of your sexual addiction? 약간, 그 약간 마사지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그 에이전 여성 이렇게 본다는 나쁜 시각이 약간 이런 쪽으로 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 그 커뮤니티 여성들이 우리 에이전 여성들이겠죠. 당신의 어떤 그런 그 sexual addiction, 성적 중독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어떤 그 outlet. 해소하는 어떤 도구 또는 어떤 희생이죠. 빅틈 이런 게 돼야 하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그래? 인간이 인간 똑같이 안 보고 어떻게 그래요? 그걸 이제 How dare you? 라는 마지막 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인간 어, 인간어 이럴 이수 있어! 라는 말을 여기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이나 어떤 그 다른 시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좋은 논설문 또는 그 설득력을 갖는 글의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어, 특히 IELTS 에세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영작 같은 거 하신 분들이 그냥 IELTS 어느 정도 하니까 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하고 오셨다가 점수가 뜻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글이라면 은 그렇지 않은 다른 쪽의 시각에 대해서도 의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거를 i e l t 에서는 요구를 해요 입체적인 시각 사안을 다각적으로 보는가가 아예 그 채점 기준 심사 기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어, 예를 들어서 이, everything about this is tragic and wrong.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이고 그릇됐다 이러면서 But this is the way it's been and continues to be. 근데 이게 this is the way 주어동사에서 이게 이제 It's the way 주어동사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뭐, 이, 주어동사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인데 이게 그동안 쭉그래온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해요. Several still ask.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Why haven't you said that? Look, 왜또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We have always been pleading for your help. 사실 내내 예, 소소해 왔어요. 당신에게 도움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유는 이제 바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예, several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Perhaps more than ever over the past year. 예, 특히 우리 그 코로나 <웃음> 예,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작년에 그, 근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면 why haven't you said anything? 왜 그동안 말을 했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요. Yeah, you did not listen. 안 들은 거죠. 우리 안한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Yeah, you did not hear us.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젠 들어 줘야 되지 않겠니? Please hear us now. Well, because Being silent now is being complicit. 이제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침묵을 지키는 건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상황에 동조하는 거지 않느냐 이거야. A complicit 이게 이제 연루된 공모한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듣지 않았어. 이제 들어줘라고 하면서 이제 듣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Listen과 here, h e r 는 그냥 귀가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듣다 라고 사전에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들리다 로 하는 게 맞습니다 listen은 귀를 기울여서 일부러 듣는 겁니다 일부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이제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listen to music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전 보시면 지금 얘기한 이런 의미 외에 또 내려가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 듣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하고 똑같은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단순하게는 영어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l i 의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l i 을 계속 쓰기 싫을 때 이제 쓰기가 좀 그럴 때 이제 here를 적당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here는 어쨌든 간에 뭐 일부러 행동을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event와 action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 e r e 는 event예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ng 잘안 씁니다 listen은 action이에요 리슨 yeah, 액션이에요 정말 일부러 귀를 라디오를 틀면 틀어야 되고 음악도 여러분이 뭐 cd를 뭐 걸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뭐 듣고 이제 음악을 듣면서 박자도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충고라든가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듣는 것도 레슨 이잖아요 엄마 말 들어 l 슨 s t e n 이러잖아요 그럼 듣고 이제 그거대로 또 여러분 행동이 변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listen은 그래서 액션입니다. 그래서 l i s t e n in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네말잘 듣고 있어 할때 I'm listen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약간 이제 그런 미묘한 거 생각해 보시면 어 그리고 또 영어가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hear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도 아신다 하면 은 여기서 hear와 l i s t e n 쓰인 것들 약간 좀 구별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려고도 안 했고 얘 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화내라고이두 개를 반복한 거예요. You did not listen. You did not hear us. 그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리를 내니까 좀 이제, 어, 감지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 달라, please hear us 이러는 거예요자 다시 독자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말을 왜 그동안 안 그랬어 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어, 듣지 않아서 그랬던 거구나 이제 어,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so what can we do? 우리가 뭘할수 있겠느냐 all m a s s change, start small.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and in this case 어 그리고 이 경우에는 it means empowering and supporting our local AAPI communities and businesses. 여기, 이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냐? 작은 것도 시작하니까 작은 것도 해주면 돼. 구체적으로는 뭐냐? 네,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의 그 AAPI 공동체나 그 사업체들을 지지하고 empowering, 힘을 실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다. 네, 다른 거 아니야. 너한테 대단한 거라는거 아니야 라고 요그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야. 그게 또 뭐냐면 네, 또 그렇게 도와주면 은 it means re-evaluating the parameters and punishments for uh, hate crime.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증오 범죄 앞쪽에서 뭐나놨어요 hate crime으로 이걸 이, 이 이번에 걸이 총격 사건을 정의하느냐 아니냐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다고 얘기했죠. 검사들하고 경찰이 들 그거 갖고 지금 논, 논쟁하고 있다고. 바로 이런 hate crime에 대한 parameters, parameter는 어떤지? 한도니까 어디까지가 이제 hate crime이냐 이거에 대한 제 기준. 그리고 punishment 이거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re-evaluate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좀 평가를 해보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it means everyone committing to the grand experiment of a United States whose own f a c e must evolve with its rapidly changing citizen race. 조금 이 부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긴 한데요. 또 이제 그것도 뭘 의미하느냐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게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인가? 그걸 이제 얼굴로 표현한 거예요. f a c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얼굴은 어떤 것이냐? 계속 진화해 나가야겠죠? 발전해 나가야겠죠? 근데 뭐예요? 그 구성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미국의 구성원이라는 게 좀, 에이지은도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 구성원들의 모습과 함께, 그 미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얼굴도, 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미국의 거대한 실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우리가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AAPI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차별과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둘을 계속 분리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우리는 모두 다 결국 미국이라는 하나의 한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하나 everyone이 같이 c o m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한 목록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한 게 완전한 comprehensive list가 아니고 또 계속 이것도 변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해서 변하겠지만 여기서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but it's the place to start.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지금 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편견에 대해서 아 이런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 하나가 그들이 나를 또 척지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우리 모두가 다한 가족같이 정말 하나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하고 나도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글과 이 독자가 분리가 되는 거고 이 독자도 결국 네거티브한 필름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글을 풀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이 정말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도 기고받은 글을 무조건 다 새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감했고 예. 네. 그 감동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 와도 너무나 그 철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싫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도 근데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통합의 어떤 메시지 들을 계속 이제 풀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한 명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지만 변화도 이제 한 명에서 시작할 수한 명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로 계속 S, 대단한 변화를 그 독자에게 막 부담 주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것도 출발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는 걸로 할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라는 말을 Will it be you? 이런 질문까지 넣어가면서요. 그래서 당신이 아틀란트에 살고 있건. 아니면 이 나라에 어디에 살고 있거든 미국에 어디에 살고 있던 간에 이렇게 서로 지금 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러면서 공감을 하면서 또이런 지역의 어떤 AAPI 로컬 커뮤니티를 이렇게 돕게 됨으로써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아 헤이 크라임이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비하고 이런, 이러면서 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또한 어, 함께 성장하는, 예, grow하는 어떤 그런 기회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역시 다시 예, AAPI 커뮤니티와 또 그렇지 않은 non-AAPI 그러나 모두 다 같은 이제 미국 세티즌인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문장이 나옵니다 We are hurt, exhausted, full of sorrow and angry, rightfully so 예, 우리가 지금 상처받았고 지쳤고 또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또 분노했어요. 그리고 rightfully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를 we must continue to persevere 이렇게 얘기하네요. 참고 견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 결론이에요. 결론부예요 그래서 이 결론에서 이제 이런 바로 지금의 이 문제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예, 희망적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그런 글입니다. 어, 그리고 영어권은요, 근데 반대로 약간 그 지나친 흥분이나 그 감정 분출에 대해서 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영어 공부하실 때 예문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I'm sorry I shouted at you yesterday. 이런 거. 예, 어제 내가 너한테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대화를 상상해 보면은 일단 잘잘못이 문제거든요 우리 원인부터 따지고 이래요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영화는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소리를 지르잖아 일단 그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린 장례식에서 어때요 그 정말 그 슬픔을 막있는데서 드러내잖아요 통곡하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미국의 장례식 보면 그런 거 없죠 굉장히 차분하죠 근데 이게 제이 문화 차이입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해 나가려면은, 걔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갈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할 일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서술은 하되, 글 자체의 태도는 굉장히 차분하죠. 여기서 보면 감정이 폭발 같은 거 없잖아요. h 우 w dare y 정도가 전부였어요. 매우 차분하게, 이성과 논리로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독자를 이끌고, 설, 어, 이끌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이제 그들을, 예,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에릭 남씨는 물론 이제 한국인 이시지만 예, 한국인이지만 미국인 독자들에게 있는 그 글을 쓰셨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논리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한 그 엄청난 공감대를 끌어내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정말 100번 발휘해서 정말 멋진 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에서의 그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제 get over 하고 move on 입니다. 이두 표현도 영화나 미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제 나아가야 되고 약간 그 정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엄청난 안타까운 충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 이제 그걸 다 이제 이해하고 제이 알았으니까 이제 작게 변화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이걸 이제 get over 이 비극은 이제 get over 하고 we move on.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요 은 we are hurt, we exhausted 그래서 위가 나오죠 갑자기 끝에 가서 주어가다 위로 갑니다 근데 이 위가 누군가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 독해 문제에서 밑줄 어놓고 다음 중 위가 가르킨게 누구냐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정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위입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가 근데 그거를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위는 누구나 누구다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로 위로 통합을 하면 어느 순간가 자연스럽게 통합해서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서 긍정적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 하고 동시에 문장 자체도 그렇게 짜나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어느 순간부터 위가 썩 나오면서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잘쓴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어공부가 주체인 그 채널을 운영하니까 이제 영어에 좀더 초점을 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더 드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실 때에 좀더어잘좀더 어 넓게 좀더더 더 깊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려 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글로벌한 어떤 또 이슈잖아요. 우리가 또 전혀 우리 또 우리하고 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한번 우리가 또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또 어떻게 음, 또 다듬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약간 이제 영어 쪽으로 제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